<웃음> 오늘은요, 이거, 저, 이거, 굴비. 이거 굴비가 선물 받았어요.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해줘가지고. 그런데 이것을 맛있게 튀겨서 먹으려라 날개, 이런 거, 지느러미 이런 거는 다 자르고. 칼 쪽으로, 이게, 거, 이게 싱크대에서 지금, 이거요, 싱크대에서 해야 되는데요. 예, 우리 아들이 카메라 또 맞춰놓고 갔어요. 우리 아들 요새 바람 나가지고 바빠. 그래갖고, 툭 하면 나가니까 나 혼자 잘해요 예, 이게, 법법성포 연광굴비에요 그냥 칼집을 좀 내줘야 돼요. 같지 식용유를 두르고요. 약불로 약불로 튀길 거예요. 어, 치킨 타올로 이렇게 물기를 딱 제거해줘야 돼. 그래야지 프라이팬 넣어도 기름이 탁탁탁 볼 암칙이요. 네, 참기름이에요. 참기름 위에다 싹 발라주고 빼서 벌써 벌써 이렇게 영강굴비를 구이를 해봤습니다. 맛있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어요. 영강굴비는 영강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